2021년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 첫 번째로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를 시작합니다. 1번 개미의 집주소는? 타임 오초 드립니다. 3번, 서울시민 모두가 말하면 타임오초 드립니다. 3번,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소녀, 타임오초 드립니다.